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로가 많이 걱정되시나요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가면 되지 라고 하시나요 잡스가 말하는 진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직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서 선택을 해주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갑자기 예전에 봤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았었는데요. 극 중에서 무조건적인 공부와 시험 점수 그리고 그에 대한 갈등이 참으로 인상 깊었었는데요. 과연 그극 중에서 나왔던 자녀들이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요? 예전에 봤던 인터뷰가 나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13살 친구에게 공부하는 게왜 좋냐고 물었었는데요. 여기서 어린 친구의 답변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답니다. 사실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되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친구도 의사가 되고 싶냐는 것인데요. 이 어린 친구는 부모님이 원하는 의사가 아닌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물론 부모님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제안하는 것은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해보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굵직한 것 3개만 말씀드리자면 20개 정도의 직업을 경험하였고 상근 예비역이 나왔음에도 해병대를 지원하였고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이테리어리까지 하였는데요. 주방에서 처음 일을 할때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칼질 연습을 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진로를 정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꿈과 목표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경험 부족이라고 감히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고 그 하고 싶은 일이 맞지 않으면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도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비로소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될것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속해서 좋아하다 보면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지는 않을까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고3 선호생 여러분들 어제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그 누군가가 응원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힘내세요. 이제는 공부도 공부지만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항상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 해보세요. 그거 안 하면 진짜 후회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